아, 천일입니다. <웃음> 잘, 잘, 잤어요? 어, 아, 천일 보세요. 아, 오늘은, 어, 아, 개면년, 23년, 2월 초하로, 2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양력으로는 2월 20, 응? 2월 20 날, 그 월요일에 월요일 아이 채널이 이 마이크 성능이 되게 좋아요 어? 대박이야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에, 이렇게 작게 이게 속삭이야 속삭이어도 음질이 되게 장짱하게 들어가 대박이야 대박. 이 천일이 막 소리 빡빡 찌르면 여러분들은 아마 귀청은 안 떨어질 건데 하여튼 에, 그래요 <웃음> 자, 에, 저번 영상에는 8 k 로 찍었다가 하루 종일 업로드 된다고 그래서 막 으쌰으쌰 어? 의심 의심 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상을 그냥 FHD 그것도 FHD도 그 그니까 그러니까 세 개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풀 HD 중에 제일 좋은 버전을 한번 찍어 봐요 오늘은. 어 그렇게 해서 이 업로드 이 올려봐야. 어이이 이 상황을 알이. 이거는 한 시간 올라가나 두 시간 올라가나 그래 알으니까 또 아침에 어또 월요일 아침 음, 이제 LG 플러스에서 이제 전화 올테니까 또 얘기 할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 자 그렇죠? 찍어 찍어 봅니다. <웃음> 아, 오늘 얘기는 그 좋은 꿈과 나쁜 꿈. 응? 음, 꿈 영상을 전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어요. 아, 꿈을 안 믿는. 응?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꿈 아무것도 아니야. 개꿈이야. 이렇게 치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닌.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죠. 뭐. 자, 오늘 제 어, 주제는 좋은 꿈과 나쁜 꿈입니다. 어, good dream, good dream and 아, bad dream, 응? 이렇게 불 수가 있겠네요. 아, 좋은 꿈이 채널이 이거 해볼까요? 어, 한 일주일도 안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 느닷없이, 예, 저는 꿈 얘기예요, 꿈. 천일이 밤에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꿈 안에서, 완빵에, 어, 웬 남자분들, 이제 아저씨라고 하자고요. 아저씨들이 한, 아, 서너 명? 네다섯 분?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천일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아 어,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누르셔가지고 뭐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일이건너방에 가서 봤더니 뭐 이런 제상 제물 같은 상을 차렸는데 그게 오래됐더라고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떡이든 뭐 부침개든 이런 게 없고 왜초일 생각하기에 어이 그왜안 내리고 이렇게 놔뒀을까 이거 진작에 치우지 하면서 이제 살핀을 와중에 누군가 천일한 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서 누가 오셨대? 하면서 가서 이제 살짝 누군가 살피려고 안방을 딱 갔어요. 안방을 갔는데, 그 안방에 누가 있냐면은, 맨 아저씨들이 하여간 서네 분이나 네다섯 분이 쭉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얘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토론한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아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라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천의를 놓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이 천의 천의를 놓고 이 아이를 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러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러니까 살짝 문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시 이제 이만큼 방문해서 엿듣는 것 같아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방 안에 서 계시던 분들이 바깥에 무슨 인기척을 끼셨나?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천일랑딱 대면을 했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천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키가 얼마나냐면은 완전히 이 천일 키가 애기야, 애기. 응? 애기. 그러니까 천일보다 가장 큰 거예요. 천일을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덩치 이만해가지고. 나와서 천일신 천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덩치가 컸다는 거. 응? 자, 그게 1번. 그 다음에 2번. 그건 이거 천일이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응?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글로 썼어, 그거는 이제. 그건 뭐였냐. 천일이 바깥에서, 이것도, 또, 이또 천일 꿈이에요. 이거는 한 2, 3일 됐어요. 요 꿈은. 천일이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와,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기이 주택가에 2층이 천일 집인데, 천황정사 들어오는데, 담장도 없는 넓은, 주변에는 이렇게 막 밭같이,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웃음> 그 안쪽에 집이 한채 있는, 거기까마 천일의 집, 천일의 그 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일이 가방인가 보 하나 메고 뚫려 뚫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후, 한 네다섯 시경 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바깥 도로변에서 집 안쪽까지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담장을 없고, 오픈되어 있는 적이 었어요 그 주변을 많은 남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쭈그리고 앉아서도 뭐 작업을 하고 저 한쪽에서는 막 어떻게 뭐 저기 불도저는 아니고 뭐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천일 생각에 이것들은 뭐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일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보다 확 바뀌어 버린 게 뭐냐면 은 천일을 집 앞에 그 텃밭 같고 그냥 막 널려있던 그 땅을 전부 공원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원 같이 맨막 공원 알죠?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화단 같이 만들어놓고 군데군데 쉴 자리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사람 뭐 하나 봤더니 막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그러는 거였었어요. 응? 저쪽 한쪽에서는 뭐큰 나무 같은 것도 심어놓고 막 이렇게 뭐 정자도 만들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냥 널려있던 텃밭이나 이런 게, 줄지에 막 공원같이 멋있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무원들이라고 했어요.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왜 너미 집 와가지고, 이렇게, 응? 멋있게 만들어주냐고, 지네돈 들여가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본 거예요, 천일이. 그니까 좋게 만들어 주니까 천일이야 뭐 뭐라고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알았다 고 고생하시라고 그러면서 천일 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그 천일 이 아들 아이로 하나 보여더라고요 천일 동절라고 풀었어요. 많은 샘 동물과 같은 데서 막 양수기로 이제 물을 뿜어내는데 뭐그 공사를 하니까. 주변에 거기에 물이 많이 소요되니까 물을 뽑만낸것 같아요. 근데 물을 뿜만 다음에 물이 고갈됐나 물 잡는 것 같아서 저생각이안나다니까 나도 지금 씻고 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야물안 나오니? 했더니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왜? 했더니 옆에 물차 와요. 그랬더니 옆에 큰 트럭 해가지고 물차, 살수차 그 차가 따로 막 거기에 물을 불려고 하나 왔잖아 달달달달거리고 거기 아들아이 동재가 있는데 오더라 여러분들 천일 꿈 얘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데 여러분들 들어보기 어때요? 좋죠? 이게 좋은 꿈이에요 이게 좋은 꿈이야첫 번째 남자들이면 남자들 천일부터 이만큼 큰 거인 같은 거 다시 와가지고 어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천일 집이 응? 널다한 큰, 뭐, 작은 평수도 아니야. 한 천평. 얼추 봐서 한, 뭐, 천평 이상은 안 됐을까 싶어요. 응. 대충 봤을 때, 개념으로. 한 천평에서 한, 이천평? 그 정도 될까? 그 정도. 안쪽에 집하체만딱 있었고. 그거를 공무원들이 와서 딱, 화, 이쁜 화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공무원들은 누구예요? 그 신장님들이거든. 나라에서 왔단 말이야. 나라는 어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니까, 러 굿드림이란 말이야, 굿드림. 좋은 꿈이라 하죠 이거죠. 응?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꿈 얘기 또 때문에 또 생각나네. 이건 천일이 꾼게 아니야. 다른, 다른 중생들이 꾼 거예요. 아주 오래됐는데, 아, 그리고그랬던 것도 아니야. 한 년, 2, 4, 2년, 3년 됐을까? 이 천일 천왕의 종사를 찾아왔던 중생인데, 자기가 꿨어요. 응? 여기 계단을 올라오고, 밟고 올라오는데, 뭐, 여기 아는, 아는 지자들 많아요, 그꿈 얘기를. 응? 하도 만이에요 그, 그, 그 대박신 꿈 얘기를. 이 천일 천왕에서 계단 올라오는데 하얗게 뭐가 깔려있어, 이게 뭐지? 싶었고, 들어왔다니, 천왕 전는 법당에다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 주변에도 온통 하얗게 뿌려져있어 할아버지가 일로 오라고 했더니 푸옥 안아주더라는 거지 다독다 응?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 하얀 게 궁금해 가지고 어, 이 하얀 게 뭐지? 해가지고 찍어서 먹어봤더니 그게 바로 소금이었더라 하는 얘기했었어요 그 본인이 그, 그 또한 좋은 꿈이죠 근데 그 꿈은 뭐냐 네가 천왕정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이뻐 할아버지, 실장님께서 이뻐하고 이만한 그후금부의 금전이란 말이에요, 금전. 돈이에요, 돈. 응? 이거를 너한테 주겠다. 내지는 천왕정사의 이 천일이 나중에 이럴 거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중생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생이 계속 이제 천일과 교류를 하고 막내를 할것 같으면 그러한 혜택을 보겠다면 그걸 본인이 교류를 안 하고 끊어버리면 그, 그치. 그걸로 그냥 자기, 그, 자기 버전. 천왕정사나 이 천일 버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버전으로 사는 거예요. 어, 자기 버전. 그보다 천왕정사나 천왕정사의 천일 버전보다 자기 버전이 더 좋을 것같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니까. 응? 어? 그런 거 있어. 그것도, 그것도 굿들이면 좋은 꿈이고. 또한 가지. 그, 그, 그 중생들 자기 길을 알려준 거예요, 참. 그리고 또 중생, 어떤 중생은. 어, 쫙그산신가게 돈을 늘어놨는데, 어? 돈을 쫙늘어났어 인사했, 인사, 인사했겠죠? 인사했는데 천일이 그 돈을 싹 걷어, 더, 더 드리더라는 거지. 그런 자기 딴에는. 아니, 저도 왜 거기다 올리는, 왜그 시조하고 올려놓고 인사한 걸, 왜 저, 저 인간이 왜거둘까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딱그 집어가지고서 천일이 한단 소리예요. 네가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돈이 다네 건데 네가 응? 다네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너를 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 또한 뭐야 그 또한 좋은 꿈이에요 그 역시 마찬가지선택해야지선택해준 거예요 네가 응? 신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것 같으면 이러한 금전은 다네 거다 응? 근데 안 따를 것 같으면 뭐예요? 꽝이 집어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 또한 뭐예요? 예주꿈입니다만 좋은 꿈이죠. 왜? 어떤 버전, 자기 버전을 살 건지, 신의 버전도 살 건지 그게 판가름 나는 거니까. 응? 우리들 저기 중생들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해줄게요. <웃음> 천일이랑, 천일이랑 이 같은 도반들이랑 막 움직이면 어디를 가? 가는데 자기가 자기만 자기만 어리버리 하다가 뚝 떨어졌어 어? 이 천일이랑 도반은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 어디로 갔나 몰라 그거 뭐예요? 그것도 그 본인 당사자가 본 거예요. 뭐 아웃이지, 뭐. 일행을 이 천일과 같이 가다가 천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 천일, 또 같은 도반, 뭐 같이 가다가. 놓쳤어. 어디, 어디로 갔나도 몰라. 어디로 갔나도 모른다는 건이 귀를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어? 한자 속으로 변고 이런 말고 사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사면 추가. 어? 잘 따라와 주고 하면은 그런 꿈을 꿔요, 안꾸요안 꾼다고. 본인이 잘못 따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잘못 살다 보니까 그러한 거를 알려주는, 그 부분 말해. 경고예요, 경고. 지만 좋은 꿈인 거예요. 왜 좋은 꿈이냐. 네 처지를 알아라. 네가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알려주는 꿈이거든. 그러니 좋은 꿈인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막 본인이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 어쩔까, 어쩔까 막 이러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어. 이처지란 돼. 전화하려고 막 했더니 휴대폰 배터리가 없 떨어졌더래. 그건 뭐야? 심지어 일자리면 사면 죽어요. 어? 전화라도 해서 어이 저기요 부서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전화기 배터리가 떨어뜨리는 거지. 여기서 뭐요?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그러는데 옆에서 옆에서. 그, 경호원 같은 분들이 있었고, 응? 경호원.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막, 후, 뭐, 하면 안 되나? 하여간 뭐, 후기라고 만드나? 아, 여간뭐이런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 응? 그러더니 그분들이 전화기를 빌려줬던지, 그분들의 도움을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뭐, 했다는 상황 못 들은 거 같아. 그랬다는 거야. 거기서 그 교무원들은 누구냐? 그 그분들은 신장님이시지. 신장님이. 응? 자기 신장이 아니고 왜? 자기 신장이면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외국인, 외국인 흑인이나 응?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보였단 말이지. 그분들이 그런 경우는 뭐냐? 그분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어떻게요? 한 번도 도움을 준 거예요. 그분들이 전화기를 안 빌려줘도 그만이고, 배터리를 안 빌려줘도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응? 원모타에. 한 번이라고, 한 번. 그한 번의 기회. 그 기회만 날아가 버리면은,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 미아. 응? 미아가 돼가지고 미로 속을 헤매는 거지. 그 또한 뭐요 아까 내내 얘기했던 거. 천왕정사의 신령님 버전이나 천왕정사의 이 천일 버전이나 이게 아닌 자기 버전. 자기 인생 버전. 응? 자기 자기 팔자 버전. 그냥 그걸 하다가 죽는 거지. 그걸. 분명히 전에 어느 영상에서 나쁜 꿈은 없다. 다시 말하면 개 꿈은 없다. 했던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처한 입장을 알려주기 때문에 응? 알려주기 때문에 아까 소금 꿈 그다음에 산신 가게가 돈꿈요 길이란 모는 꿈이또 알려주다 보니까 아우리개 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어 나쁜 꿈이 어디 있어 아니라고 본인 처지와 상황을 알려주고 신들이나 조상님들께서는 선택의 여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를 거기서 예수냐 노우냐 레프트 라이트 요거의 어떤 그 선택의 기준은 본인의 탓이고 본인의 의지 탓이라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거그 전혀 나쁜 거부는 없어 여기서 내 인생을 그 알려주는 예지 알려주는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거는 각자 선택, 초이스 응? 그 자기 선택의 몫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꼬꾸라져도 치무 가다가 자빠져도 치무 홀랑 뒤집어져도 치무 그렇게 돼요. 아까 서두에 천일 꿈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드렸어요. 해 응?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응. 그 아저씨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천일의 그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대화 중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 천일의 그 모친 만신을 하다더니가 게 제자노릇하서들어가셨는데 얘기인즉슨 뭐였었냐면 은이 얘기를 천일이 할까마까다 해주는 거야 천일의 모친 천일이못친이이 천일을 못 돕는다는 거야 응? 지금 바깥에 헬리콥터 지나가는데 소리가 얼마나 잘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못친이 어. 천일을 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딜 갔대 어딜 가서 돕지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라도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게 내용이었어요 었그 내용이었어 었 응? 응. 자, 오늘 주제에 그 좋은 꿈과 나쁜 꿈, 응?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 천일 꿈두 가지 말고, 소금 꿈, 산신각 꿈, 길이 라먹는 꿈, 이세 가지. 이따 뭐라 그요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쁜 거야. 알려준 거니까. 그리고 선택의 목. 뭐. 어? 본인들이 생각에 아, 뭐 이런 개떡같은 꿈이 다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응? 그그 그래. 외에 더 좋은 꿈, 응? 베스트 드림, 뭐가 있을까?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윤석열이랑 그, 섹스하는 꿈이라든지, 어? 연예인 배우들이 막 찾아와서 막 축하해주고 같이 어울려줘. 같이 놀아. 대박이지, 뭐. 이건 대박 꿈이에요, 진짜 응? 우리 제자들이나, 어? 제자들이나 일반 일기를 가는 무속인들, 여러분들은, 연예인을 보이는 분은 다 신들이세요 신, 신으로 보시면대 그 신들이 주변에서 자꾸 돕는다는 거거든 응? 아까면 흑인, 그 또한 마찬가지 신으로 푼다 겠어요 근데 우리 국내 배우, 국산 배우 말고도 외국 배우도 마찬가지 외국 배우도 단지 분야와 과가 다를 뿐이지 아셨죠 자. 오늘 천일이, <웃음> 아, 좋은 꿈과 나쁜 꿈. 그랬는데, 그, 본인들이 선택한 그, 취사 선택, 한그 꿈의 그 내용을 어떤 길을 가느냐. 그래서 본인 책임이라고 했는데, 본인 책임 맞아요. 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잘못 가는 것 같아. 내가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응? 버전이 1, 2를 쭈루룩 응? 있으면 가다가 잘못 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얼른 빨리 해군 내지는 방향 선택 빨리 또 하는 거, 그것도 하나유리령이에요 네. 문구적거리고 가봤자 결국은 골로 가는 거지. 응? 골로 가는 게 1번, 두 번째는. 인간들이 참 미련한 게 뭐가 있냐면 아내 팔뚝 굴고 내똥 굴고 그게 뭐라고 나는 그안 믿어 뭐 그래봐야 뭐 어디 어떤 거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어?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는 걸 알으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음력으로 이제 2월 초하루고양력으로는그 2월 20일이에요. 2월도 다 갔어요. 이제 열흘만 있으면 이제 3월달 넘어가. 어제가 그 우수였고, 응? 잘들 보내시고. 좋은 꿈들 꾸어요, 응? 저보다꾸 꾸어. 근데 좋은 꿈은 그냥 꺼지, 꾸지. 그냥 꺼지나. 본인이 잘 살아야 좋은 꿈도 꾸는 거지. 아셨죠? 좋은 좋은 꿈들 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일이 파이팅, 좋아로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안 먹냐? 이것도 약한가 보다. 이 배터리가 전에 나인도 약했는데, 야, 아 이런 참, 천일이 가서 꺼야 될것 같아. 왜 아, 이렇게 너무 약하냐고. 그게 시간 안 걸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끝.